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로디월드 구로디입니다 오늘은! 오늘은! 짠! 아잘 잡아야 돼 짠! 제가 사랑하는 쇼핑샵 <웃음> 러브 마켓에서 구입해온 아이들을 개봉해보려고 합니다. 얘는 비바 살롱이요 얘는 제가 또 좋아하는 <웃음> 카페 겸 소품샵 비바 살롱에서 사온 아이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 쪼무레기부터 하자, 여러분. 이게 쪼무레기가 있어요. 이 쪼무레기가 한번 개봉기를 해볼게요. 그 만, 만우절, 뭐지? 그 계란 탄생이? 부활절. 개롬탄한 아, 생일이요? <웃음> 찰떡 같이 알아들었으면 됐잖아 가차에서 뽑을 수 있는 거를 기억할까 음. 자! 러브마켓에서는 아... 세트로 구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개봉해보겠습니다 이게, 이거 뭐야? 이거 누가 그, 플루토! 그..루피? 플루토! 플루토예요 여러분 플루토가 우와, 이 이거 UDF인데? 달걀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음, 귀엽다 그리고 이제 <웃음> 아, 귀여워. 지문이 너무 잘 보이는데? 어 이거 그거 되나? 응, 지문 검지? 미니미키 응. <웃음> <웃음> 네가 상대 해 잠깐만. 설수 있는 거야 근데? 뱅게이로 써 있으니까 못 쓰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야 <그지야? 웃음> 성우를 꿈꾸던 아이였어. 안녕? 난 미키라고 해. 아니야. <웃음> 아 미키 목소리 뭔지 몰라. 안녕, 난 미키야. 그래? <웃음> 아까 이런 목소리야. 미키 마우스. <웃음> 뭐야? 이다 <이거> <웃음> 터가지고? 바리스타잖니. 나 네일샵에서. 디테일하다. 협찬 옷것 같아. 어, <웃음> 진짜야. 어디든지 연락 주세요. 어, 여기 도색이 미스가 거의 없이. 얘 이사 팔 팔에서 장갑 쪽에. 또안 보이는 데라고 이렇게 좀. 대충 했네 어미친는잘 쓰는데 이 미니 깽깽이가 잘 못쓰네 이 깽깽이가? 남자에게 의지를 하면 돼 요즘, 아니? 요즘 같은 시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자들아 비켜 어! 섰어! 어? 남자들아 비켜라 지 어... 얘는 치이야 데일이야? 어? 집앤데 얘가 치이야 무화 스토리인데 이형 모르면 주작 맞는데. <웃음> 짠. 오 진짜 귀엽다. 진짜 귀엽지. 배꼽도 있어 얘는. 어디? 어딨어? 배꼽 어디 있어? 배꼽. 장애물. 배꼽 아니야. 응. 아 귀여워. 아이님이야? 아이. <웃음> <걔네도> 키노트 B 님인데. 아 <웃음> 귀여워. 어머 어머 어머. 안 떨어져. 누나 모. 짠 퐁크랑 인형을 개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원래는 짜이 디테일. 디테일 디테일. 여기를 아.. 그 매대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? 아 고작 그거야 고작? 그럼 뭐가 더 필요해? 이렇게 끼는 거 아닐까? 어. 그래 알고 있어 잘까? 까불이 네 <웃음> 잘까라 했어 안 했어? 했어 안 했어? 했어 안 했어? 원래 이제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랜덤.. 안 되지 한 방수 사야지왜 다치고 있니 <웃음> 부려야지 <웃음> 뽑을건데 어찌할까 너의 생각은 뭐니? 본 <웃음> <써요? mesma> <웃음> 생각이 없는데요? 뿅인데요? <웃음> <웃음> 당연하지 하죠 당연하지를 먼저 Seok 한 번만 해보자 전 얘입니다 음, 이렇게 싸놨어요 그래가지고 못 늦게 싸놨네 근데 나는 랏소다 샀어 뭐 그렇게 재미없게 그렇게 한 번도 뽑아버리냐? 퐁! 랏소예요 여러분 랏소 누구야? 링키 내가 나왔어. 요술공주 링키냐앞 모습, 옆 모습, 뒷 모습, 또 다시 엄 모습. 당연지. 당연지. 오늘 저희들이 이제 X 백턱집을 하고 있습니다. 라운드 원. 브라스 린키. 슬랭키. 야. 뭐? 너. 뭐? 너 용수철. 짭이지? 당연하지? 당연하지 너니코큰거 알지? 당연하지 너 대머리니? 웃으면 <웃음> <웃음> 끝이야 꽝꽝 뒤졌어 진거 갖고 아, 너무 있어 너무 어려워 아니 잘하고 있어 어? 제시다 이 바닥에서 <웃음> 내가 이 바닥에서 그제시? 난쟁이 들라 난쟁아 잘 들어봐 난쟁이 <웃음> 왜술 먹었니? <웃음> 짠 나다 야! 왜? 너 핑크팬더 아르지당연하지너 알지도 못하면서 당연하지? <웃음> 야너 눈알이 고등어 눈 떼서 붙였지? <웃음> 당연하지? 너방구길때도 딸기 는새 나지? <웃음> 끝났어 너. 무섭잖아. 이따위 걸로 내가 지다니. 1대 1! 오! 나 망아지다. <웃음> 야너 살이 좀찐거 같은데 어제 라면 먹고 잤지? 당연하지! 너 콧구멍 벌어진 거 알지? 당연하지 너너 토이 스토리 팬들이 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? <웃음>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다 너 지금 졌어 졌어 다음 타자 누구야? 이내 깜! 어 말대결이야 지금 오 말대 말 말싸움이네요 어서와 흰둥아 깜둥아 안녕? 안녕? <웃음> 야너너 너 비중 없는 거 알지? 당연하지 근데 너보다 비중 있는 거 알지? 당연하지 <웃음> <퇴원하지>. 너 위기였어 <웃음> 아니 야 <웃음> 왜? 너너 냄새나는 거 알지? 당연하지 야너 사람들이 트위스토리에 나오는 앤지 모르는 거 알지? 너만 몰라 <웃음> 너만 모른다고! 봐봐! 어, 나 당연하지 못할 수도 너무 어렵다 어, 렉스 나왔어? 헬로, 초로가 렉스인데요? <웃음> 너 음. 나보다 작은 거 알지? 당연하지 그거 말고 <웃음> 야, 너너 i q 가 붕어보다 낮다며 당연하지! <웃음> 좀 느렸다? 너너 박명수 닮은 거 알아? <웃음> 꺼져 <웃음> 다음 버즈다 이제 앞모습 앞모습 뒷모습도 뒤집어지고 앞모습 나 지금 나부터 할게 그래 <웃음> 너 앞니 옆하라 먹은 거 알지? 당연하지 너 턱주가리 김구라 같은 거 알지? <웃음> 야 우리 버지가 불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? 오서공룡때가리가 인간한테 되들어 다음 햄이야 햄얘 자세가 너무 귀엽다 죽을래? 약간 이런 표정이야 아이 렉스 야너 내가 너보다 인기 많은 거 알지? 당연하지 너 당연하잖아. 이제 스팸되는 거 알지? <웃음> 당연하지 <웃음> 어우 위기였어? 야! 어? 무슨 냄새지 이게? 니네 콧구멍에서 심창 쓰레기 냄새나는 거 알지? 알지 알지 당연하지라고 해야 돼 안녕 우디! 야너 뒤졌어 돼지새끼 는 뒤졌어 <웃음> 짠! <웃음> 뭐가 이렇게 놀랬니? 너그 가운데 있는 마개 빼면 곱창 나오지 <웃음> 어떻게 해물 보고 곱창을 떠올릴 수가 있어? 우와 안녕. 너 사실 뚜비지 본데요? 당연하지. 너 발바닥 좀 보자. 앤디한테 버림받은 거 알지? <웃음> 너 이제 클럽단 너 이제. 게임은 게임일 뿐 <웃음> 어떻게 끝내느냐? 뭔가 나만 쓰레기되고 끝난 거 같은데? <웃음> 진짜 징그럽다 한 명씩 소개해주세요 뭐 소개할 때 뭐였어? 불사이, 제시, 우디, 버즈, 얼림, 다섯 개 유니콘의 이름 뭐야? 아, 넌 진짜 죽빵 맞아야 돼 진짜 <웃음> 빨리 뭐냐고 빵에 발라먹는 게 뭐가 있어? 잼, 또, 크림, 또. 소스 <웃음> 빵에 발라먹는 거? 버터 아, 버터컵! <웃음> 맞지? 아. 버터컵, 링키, 링키, 함, 웨소 렉스. 다섯 개. 아, 귀엽다. 이렇게하니까 진짜. 아, 이제 이거 하나 더. 해야 하고 이거 하나 더. 이거 하나 하거 하나 거하하하 진짜 잘해. 뭐? 나 그거 했었어, 장기자랑. 야, 내거도 잘해. 예. 우리 때안 그랬어, 그때라. 용냐, 용냐. <웃음> 너네 지금 손가락 낄때 우리는 이거 혓바닥에 끼고 했으니까. <웃음> 이거 뭐야? <웃음> 우와. 오, 이렇게 들어있는데 구성품 있어요. 어, 버즈 피규어 있네. 응. 오, 별로, 나 진짜 세상 제일 귀찮은 거 샀네. 이거는 콘텐츠를 따로 합시다. 여러분 궁금하시나요?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아, <웃음> 오! 대박순데? 아, 이거 그거네! 우리 딸기 소브르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디즈니들의 이런 이렇게 아트, 이런 뭐 만들기야 뭐야, 이런 게 있는데, 딸기 소브르님이 이사를 가시면서 저한테 다 양도를 하셨어요. 그래갖고, 얘도 만들고, 그 아이들도 한번 소개해 주는 그런 와, 영상을 만들어져. 진짜 너무 신기하다. 데스트리 지금까지 노아스티리 노아였고요. 브로디 올드 브로디였습니다. 다시에 <웃음> 브로디 올드 브로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아령. <웃음> 어디서 샀는지 그 방문기까지 함께 아 네, 보여드릴 거고요. 러브마켓은 제가 앞으로 이제 차차 이제 오대천왕 소품샵. <웃음> 기획어 하고 있는데사대가어디야대어대있어여있어여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어어요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어 제가 뽑은 거죠. 제가 덕가 여기 요무기건어요여아아 여기 있어여러분이여문기 있어요. 여여드릴예정이기까여러분기대해주시고요 그러면 안녕. 하나어디지기대요뭐 이렇게 끝끝